안녕하세요, 비아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홈파티 영상입니다. 우선은 크리스마스 라면 꽃이죠. 크리스마스의 꽃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있어요 트리가 꼬찔하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아못튼 열심히 만들고 있는 피아의 모습입니다 원래는 예전에 아주 작은 트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트리를 처분하고 한동안은 트리가 또 없었어요 그런데 2년 전인가 3년 전에 트리 커다란 것도 하나 생기면서 이렇게 12월에는 트리도 만드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가족이 다같이 한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자기가 만들고 싶으면 창고에서 꺼내서 만들어요 네 지금 등장한 이 모자이크는 시스터입니다 마이 시스터의 인권을 위하여 모자이크로 처리해보았습니다 협업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죠? 찐자매같은 사이좋은 우리 자매의 모습입니다 크리스마스 이 전구 가는 영상은 어, 저희 집에 예쁜 벽난로 모양의 히터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러니까 전구가 나가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어, 근처에 있는 조명 가게에 가서, 이렇게까지 이 영상을 찍을 필요는 없었지만, 이렇게까지 열심히 준비를 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중국 젤리미트 킬버섯, 매콤한 부대찌개랑 킬버섯, 위에다 먹어보겠습니다. 예! Yeah. 조리하는 모습은 동시에 재생해보겠습니다. 소세지는 옆구리가 톡톡 터질 때까지 구워야 제맛이죠. 부대찌개 남은 건더기 가고오니까 원합니다. 원래는 배달음식을 먹으려고 했는데 어쩌다보니 이게 배달을 시키려는 사람이 너무 많았는지 배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 저는 그데아리미트와 함께하는 저녁을 먹어보자 해서 이렇게 요리 중입니다 윤기가 차르르 도는 소세지 그리고 부대찌개 그냥 랑이가 귀엽길래 넣어보는잘 모르겠다 맛있게 냠냠 식사를 하는 모습 이죠 고 안주로도 베이컨 저키를 먹어봤습니다 생생한 후기를 들어볼게요 이게 음. 베이컨 캔디라고도 불린다길래 어? 그 베이컨인데 왜 캔디가 없었지? 아니 약간 달콤한게 확실히 맥주안주었는데 약간 겉대가 약간 실험 뭔가 뭐했나봐 아까 소금표에 물려진 거 혼인도 물려이랬는데 달콤하고 짭짤하고 왜편해어이 친구 되게 달달해서 네, <웃음> 아니 아까 자연스러웠잖아 다시 네, 한번 말하라고 이게 <웃음> 진짜 내 취향이다 지방 이렇게 딱 씹었을 때그 지방이 옥질 이렇게 촉촉촉 나오고 너무 맛있다. 음... 밥도 신나게 먹고 다양한 놀이를 하고서 놀았습니다. 지금 이 몸부림은 저스트 댄스입니다. 원래 보드 게임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면서 놀았는데 너무 신나게 노는 데 열중하는 나머지 영상이.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네, 댄스입니다, 댄스. 솔직히 다음 모자 하나못 믿겠지만, 댄스입니다. 피아는 방에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인권을 위해서 목소리와 얼굴은 가렸습니다 다음번엔 어, 방을 소개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싶네요 이 작은 방에 있을 건다 있어요 노는데 너무 빠져버려서 어, 생각보다 영상을 이것저것 안 찍어놨더라고요 어쩔 수 없지요 다음번에 이렇게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브이로그를 찍으면 영상만 찍어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제 브이로그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모두들 행복한 2021년 새해 되세요 타바